이에 예, 준양아 우리 한번 얻고 놀자.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찌 얻고 논단 말씀이요 건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싯대 이보다 훨씬 더 있다고 하더라 참말 말고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 이러고 나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무래도 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골 동골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헝능백청을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치루지허니왜가지탕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겨울병 사탕 그 해와 당을 주랴 아매도내 아,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시그털털 개살구 작은 이 도령 서는디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무해도내 사랑아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만큼 오 너라 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대를 보자 방구두 서라 옛 속을 보자 아매도 내네 사랑아